아들이면 뭐 김밥이야 이러는데 야 고등학생만 대박 이름이 김밥?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 각자 자기 소개할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주변 지인 중에 영서 있어요? 근데 남자 이름 중에 영서 별로 안 흔하지 않? 아니 저 영서가 그렇게 많이 흔한 이름은 아니지 않나? 나 살면서 영서 딱두 번인가 봤어 김영서, 이영서 딱두명 봤어 아 조영서 한번 봤다 세번 봤네 아저씨 흔한가? 나는 약간 이름도 이름인데 이러면 좀 아빠가 좀 서운할 수있는 나는 김씨보다 다른 좀더 특이한 성을 갖고 싶어 이름도 이름인데 이름 난 영서 이름은 진짜 100% 만족인데 아 김씨도 만족하긴 하지 근데 뭔가 나는 내 자식 이름을 지을 때 김씨 말고 다른 성을 지어주고 싶어 나는 김영수 괜찮은데 나나 어, 다음에 이제 내 아들 딸들의 이름을 좀 이쁘게 지어주고 싶어서 김씨는 안 예쁘다? 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성이 김씨면 이름이 좀덜 이쁘긴 해요. 네. 이거는 제가 김씨로서 소신발언합니다. 김씨로서 소신발언하는 거예요. 미래의 아내 분성을 따르면 될듯아그 어, 약간 나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어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팽씨? 어 팽이 예쁜데? 팽이면은 내 아들 이름 팽이버섯. 아니면 뭐 팽팽한 고무줄 뭐 이런 거. 위씨 어떤 위? 성이 위씨? 어 위씨?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위? 위씨면은 이제 위아더챔피언 뭐 이런걸로 해야지 내 아들 딸들의 이름을 좀 이쁘게 지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나는 외자를 지어주고 싶거든 외자니까 그냥 심플하게 팽이 가죠 팽이? 오 괜찮은데 팽이? 장씨로서 장씨가 더 안이뻐요 장씨가 뭐가 안이뻐 장! 장씨가 뭐가 안이뻐 장구벌레 장독대 야 장독대면 진짜 야 그거 남자 이름 장독대면 게임 끝나지 그냥 음. 장조림 장 수풍댕이 야 장수풍댕이 존나 멋있는데 장풍 <웃음> 야 아들 이름 나 진지하게 장시면 장풍 고려해 어 장풍 존나 간지나는데 더 상처 받았어요 미안해 <웃음> 미안해 근데 미안한데 김 씨는 김밥 김치 말고 없어서 그래 진짜로 나 진짜로 아들 이름 김밥도 요즘 많이 고려하고 있어 이게 아들 이름이 뭐 김밥이야 이러는데 야 고등학생만 대박 이름이 김밥? 그냥 슈퍼 인싸 그냥 확정이야 확정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 각자 자기소개할게요 이랬어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교에 소문나고 아 오씨? 오씨도 멋있어 오미자 오 대한민국 승리의 함성 뭐 이런거 오리고기 그런것도 괜찮고 그 이제, 이제 음식 이름은 약간 농담이고 진짜로 이제 내 친구들 중에 이제 막 아들 이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내 친구 중에 맹 씨가 있어 맹씨맹씨이 친구는 자기 아들 이름을 맹수로 지을 거래 맹수 아 맹세랑 맹수로 지른다 그랬다 맹수 맹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막 아들 이름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러면서 이제 막 추천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좋았던 이름은 맹모닝이었어 진짜 나왔어. <웃음> 맹신데 맥모닝 괜찮은데? 하면서 맥모닝. 그럼 차는 모닝밖에 못하나요 파. 하 아까 본인 지인들 중에 좀 특별한 이름 이 있었어요? 박진감? 아와 이름 박진감 진짜 박진감 넘친다. 은총? 와나 그런 이름 이쁜 거야. 이섬? 이런 거 이뻐. 어, 은총 너무 예쁘다. 어, 야 은총 진짜 이쁜데 걔는 크면은 무조건 저 뭐야 인스타 아이디 실버건이다. 실버건 왜 다냐 애들 중에 은총이 많더라 근데 나는 그러니까 김은총 이런거 말고 은씨가 이름이 은총인게 멋있는거야 근데 이제 그 성에서 외자로 나오면서 이뻐지는게 있기 때문에 사실 성 빼고 이름만 이쁘게 하면 나도 김쌍건총 했지 걔는 그냥 힙합 저거 예명도 그냥 그 aka도 그냥 쌍건총으로 가면 돼 미루도 이름이 쁜데 미루? 미루는 근데 너무 약속 많이 미룰것거같아 이름이 기쁨도 반는데 그거는 왠지 동생 이름 슬픔일거 같아서 안돼 그럼 얘들아 김씨 중에 예쁜거 없냐? 김씨 중에 예쁜 이름? 김씨 중에 예쁜 이름 뭐가 있을까? 김이설 어 김이설 예쁘다 김태희 김태희 너무 김태희야 의외로 김춘자? 김춘자 괜찮을지도? 우리 이제 딸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쯤? 다시금 유행할 이름 김춘자 햄브라키오사우루스 어? 김브라키오사우루스?